초록 초록 초록 에어. 에어. 오늘은 소풍들사러홍대를 간다. 가자구나 브레보 메이커. 야, 미크 왔어. 우리 지금 미국 온 느낌이야? 브런치를 먹으려 미크가 왔단다 여기는 아메리칸 브프퍼스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다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랬는데 정말이지 다 외국인밖에 없더라. 야, 빨리 메뉴나 봐. 야, 이거 드릴 거 뭐지? 나 우거마. 난 브렉퍼스트 브리또와 뒤집어지게 먹으라고 얼음도 없어 오렌지스에 주 이거 미국식인가봐? 야거 보톡스에 두 개나 넣는다고? 어? 아 감성씨 아이 오바마 어 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뭔데 이거 어떻게 먹는건데? 감성씨 장난 어머, 어머 안에왜 이렇게 꽉 찼어? 대박이다 식빵 수정 식빵 오번마 아침에 이렇게 먹어? 뻥치네 이거 찐 머스타드다 겨자가 뭐예요? 겨자가 머스타드야 그렇게 <웃음> <웃음> 쳐먹었네? 어우 야 마이애미야 시작이 좋은데 날씨가 불이네 오늘 어, 빈티지샵 따끈한 신상 소품샵이란다 빈티지한 소품들이 가득했단다 인형컵 소품 많이 있었단다 어, 어, 소품으로 좋은 랜덤 카드팩을 샀단다 5,000원, 1원 골라볼라 골라. 어, 이런 곳에서 거 득템할수 수 있을 이런거 좋아 빈티지 여기도 있다 너내 영상 안보니? 귀여워 귀여운 스타일이다, 스누피, 디즈니, 루니 등등 다양한 아이들이 있단다 여기지입니다 오버즈 즈노 미션 디자인 스 여기는 갬성 소품샵입니다 아... 감성 가득한 힙합컵도 있고 미니멀 라이프 굿즈들도 있고 문구류 포스터, 펜, 디자인 갬성이 있는 곳이랍니다 예쁘다 헉,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색감 너무 <S conrix> <homeowners> <dump> <além> 예쁘다 음, 귀여워 호스터 음, 너무 예쁘다. 얼마야? 가격이 중요해. 예쁜 감성 소품들이 많았던 아티 웨이브. 여기 참 좋다. Birthday to me. 브이로그 있었는데. 아, 이것도 리 그렇지. 아, 야, 좀 기다려봐. 어. 내가 먼저 들어가게. 아. 소품샵이랑 카페를 함께하는 곳이란다. 소품샵 고객엔 케어벨과 가득 가자. 얘 너무 귀운데? 네? 나만 귀없니 어? 얘는 뭔데? 페이스토리인데? 이거 그거잖아! 그 오,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빌드업에어 요즘 간식 간에빌드업에어가 네. 많이 있는 곳이란다 헉!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 컵케이 음.. 웃는 거 진짜.. 때리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귀여 엉덩이! 아 엉덩이! 폰디 아트어야 얘네보다 진짜 귀여워 안쪽에는 카페가, 카페가 있단다 귀염뽀철하니 너무나 사랑스럽게 멘트를 넣으셨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와서 디저어지는 디저트를 먹어봐야겠다. 이런 귀염이 쿠키도 있다. 다음은 Make m r y 라는 곳에 줄렸단다. 오나 어, 조그만 스튜디오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야. 안녕, 줄리 엄마야? 어좀 음, 앞에서 좀멀쩡을쩡거리지 말라 줄래? 어, 저거 저거 펀딩 저거 펀딩하는. 너무 귀여워 오빠 아 포스터인가봐 응? 응. 이게 들어가 있는거야 지금 아 우와 디자인디 뒤집어진다 여기 진짜 좀쩜 쪼니 응. 너무 잘한다 응. 귀여워 이 청소는 공룡이 너무 귀엽다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 발판 귀엽지 않니? 귀여워 응. 우리는 조구반 존재야 조구마처럼중요 중이라서 생각해. 이런 분들이 조그만 존재들의 일상들... 애야... 애야 이스토리가 인상이 될것 같죠? 그러 있다. 따 이따... 되게 예쁘게 났다. 나 이거 처음 와봐... 인상 났다... 화면에 타트, 타트, 타... 얘는 5000원이야... 아... 지진이는 뭐야 내장 뭔데... 예쁜 척, 귀여운 아... 치명적인 척... 난리가 났다... 한 것과... 현실이 구려 이봐빤 마트 뽑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푸 있어. 나푸 뽑을 거야. 후, 후, 후, 후. 어떤 것을 뽑을까요? 1번. 하나만 음. 더. 시크릿 <웃음> 크리스토퍼야. 시크릿, 아, 어. 카드 보면 안 되니까 알지. 이렇게 뽑다가 잘못하면 카드 먼저 튀어나오키가두 응. 개야? 키가두 개지. 빨리 해 이거. 승질나 사람들 보는 거승질 나. 빨리빨리 안아 음. <웃음> 오 깜짝이야. 어 <목소리가> <오>, 꿀! 꿀아트!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나 무 너무 귀다 다음 소품잡은 어디일까? 여기 매성도 알로하아이템 스타일 소품들이 있는 곳이란다 귀지귀지 야야한 소품들 찾으면 무난하 좋은 도래지, 곳이란다 소품이 정말 감성이 너무, 너무 미크할 텐 감성이라 예쁘고 예쁘다 아 그만 좀 말려 손 터지겠어 뭐가 있니 자체 제작하신 유명한 곰돌이끌수 있다. 바로 앞에 있는 토이샵이란다. T Y 에 티아이 인형들과 곰돌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란다. 오 야, 뭔 짓을 많다민휴지통 포테토치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손잡이 뜨고아좀 귀엽다 너무 <웃음> 다 우와 쟤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너무 귀엽단다 <웃음> 갑자기 만난 코코몽 팝업이다 <웃음> 이게 비엔나 소세지잖아, 진짜? 알지? 어, 그래? 서 머리에 저기 달려있는 거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니신지는 알게 들어와봤단다 야, 이거 뭐야? 소세지가 되는 거야 그냥 가상 이겠지 콜라보를 했나 보다 야, 뭔가 골수까지 빼고 갖고 온 느낌이야 뭐야? 어떻게 해서든 팝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라 <웃음> 그치? 죽도 있어 저녁을 먹으러 예실리킨즈 왔단다, 우와, 신단다. 우리 랜서 뒤집어준다 예실리도 먹고 공짜로. 뭐? 일상이 맥주 무지 아니라고. 삼천 원만 내면 걱정 없잖 어머! 스테이크야. 고기어시림프 치킨. 어 맛있겠다. 리얼 민트 애슐리 아나드 애슐리. 야 지똥만큼 들어있는데 <웃음> 민트가? 속에 민트가 들어있대. 우와, 스시도 있어? 지똥만큼 있네. 스페셜. 오, 어, 야 맥주가 이렇게 무자이야 이게 뭐야? 내 이건 실패. 소생이를에미야미야 퀸즈는 스테이키가 제공된다. 집 왔어? 집 왔어? 누가네 <의자> 두 번째 접시. 음흥, 고기 파리. 간다. 간장 새우장. 고답지 않게 왜 이렇게 정갈하게 구왔어 <웃음> 사진 찍어야 되잖아. <웃음> 음. <웃음> 세 번째 접시. 음, 또 고기. 고기 층. 뭐야? 주먹야부페아스 무슨 주먹밥이야 부페에서 <웃음> 김밥 먹는 이제 제이 양나 너무 근데. 많이 했어 근데 호박새 같이 먹는 거야 알지 알지 민초 난리다 야이 정도까지야 민초가 음 맞지? 치약 <웃음> 개성 있네 개성만 있네 어우 야 이거 완전 치약이다 진다 <웃음> 이렇게 오늘의 귀여운 홍대 이야기는 끝이 났단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면서 자, 또 만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의 아내야.